음 이게 무슨 얘기죠? 아프다고 치료해 줄게요. 후이 됐어요. 자, 전기가 연구가 완료됐죠. 자, 테슬라라는 사람이 드디어 전기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바로 해야겠죠, 이런 거. 자, 저의 신자가 됐으니까 바로 작업을 해줍시다. 그래요, 여기 괜찮겠네요. 이쪽에다 찍고요. 자, 없어진 부분을 찾했습니다 뭔가 색깔 별로 이쁘게 표시된 게 있는데 이런 걸 주우면 될것 같아요. 염력! 오잇! 자, F버튼! 아,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군요. 오잇. 나머지 다른 거 찾아볼게요. 여기네요. 자 다시 F버튼 좋아요. 나머지 하나 빨리 찾아봅시다. 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연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아니겠지? 아 여기 있었네요. 좋아요. 자자 색깔이 빨간색인 것도 있었네요. 자, 바로, 퇴보시키게요 와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한 줄기의 번개라고 합니다. 야, 너희들 잠깐 비켜봐. 자, 한번 썬더를 날려보겠습니다. 호이! 여호! 아, 좋아요. 잠금이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기 저장량이 한106 정도 생겼고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방서 소방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이게 있어야지만 제가 불을 일일이 끌어 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이거 하나 짓고 자, 다음 소방서는 여기다 지을게요. 빈 공간이 있나요? 아, 여기 좀빈 공간이 있네요. 여기도 안 된다. 젠장. 나중에 어떤 건물들을 좀 파괴시킨 다음에 지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머리 아프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름 아직 안 캐고 있죠? 자, 유정도 한번 만들어봅시다. 제유 펌프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양이 많은 편이에요. 일단은 이쪽 주변에다 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건설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일단 여기 있는 저수소를 그냥 취소를 시킬게요. 자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이러면 곤란하죠. 여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안되겠다. 이 주거건물 없앨게요. 난 나와서 다른데 다른데 살아. 이따 1606 정도는 가능한 것 같네요. 1591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자 어느새 연구가 다 됐습니다. 이건 왜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서 그렇대요. 아마 제가 시청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긴 한데, 일단 그거 감안하고,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풍력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재미삼아. 자, 운동 에너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음, 이런 것도 하고, 오, 사냥꾼의 별장. 괜찮네요, 이런 거. 요새 이건 아직 급한건 아니고 벌목 이런거 중요하죠 이런거 아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헐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야, 아무래도 이걸 지을 시간이 온것 같아요 자 사냥꾼의 오두막이라는게 있어요 어 이거 좀 기분이 나쁘죠 상당히 자 일단 여기다 하나 지을게요 여기다 하나 짓고 어차피 저거 가지고 그 고기를 벌수 있으니까 다른 쪽에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자 여기다가도 하나 지을게요 이렇게 한 두개 정도면 될것 같나? 아니요 모자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에도 그 늑대들이 돌아다니니까 여기에도 하나씩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하나씩 지어줍시다. 다만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모자른데 이거는 좀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판자를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한번 빠르게 제가 도와줘서 이걸 완성시켜 볼게요. 오케이. 돌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오잇! 자이 와중에 업그레이드를 시도했던 건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자 일단은 다 패치를 합시다. 여기는 삼들 자 농부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여기가 숲인가요?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옆에는 사냥꾼의 오두막들이 있죠. 이거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일단 세명밖에 고용이 안되니까 자 이렇게 3명을 먼저 선택을 하고 함정의 종류도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네요. 일단은 주변에 대형들도 좀 섞여 있네요. 이거 일단 그러면 여기다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잇그럼 알아서 지어 오겠죠. 어, 이쪽은 동물들이 많이 없어 보여요. 이거는 제가 좀 실수를 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 덫은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삼들 먼저 지정한 후에 자 덫을 한번 배치해 봅시다 그래요 여기에 늑대가 있네요 자 이쪽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유리공장 만들긴 했나요 이거 갑자기 궁금한데 아마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지어봅시다 자이 끝자락에다 한번 지어볼게요자 입구는 이쪽으로 와야되니까 여기다 지을게요. 오잇 어 들어간 재료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우선순위 에 올려봅시다. 잠깐만요. 이 건물은 뭐죠? <웃음>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지? 이게 주거 건물이랍니다. 어 잠깐만 연구가 완료되다 보니까 다들 건축 양식들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멋지네요. 자, 아까 전에 건물들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20분짜리 걸리는 튜더 양식 건축 때문이었는데 자 이거 외에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게 있어요. 지금 먹을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했어요. 뭐 아래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물에 관련된 건데 음 여기는 그냥 빼먹을 거 없이 다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좀 원인을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인부가 없었구나. 그래요. 이거는 3대 빨리 배치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 것 같죠? 여기도? 어, 아, 여기는 돼 있고. 자, 이쪽에 있는 낚시 오두막도 3대 빨리 고용합시다. 급해요, 저희. 먹을 게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놓고, 요리할 수 있는 음식점도 좀더 만들어야 돼요 저희. 어 주변에서 막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요. <웃음> 이 애들이 몇 명이 나올지 감이 안 잡히니까 머리가 아프죠. 자 이쪽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기대가 되네요. 여기다 지어야겠네. 자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자, 제가 열심히 음식에 관련된 건물들을 짓고 나서 보니까 점점, 여기, 식량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어, 잠깐만요. 이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메테오 샤워 경고가 떴는데, 어떤 식으로 재난이 발생될지, 이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소리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파괴될 게 상당히 많은데, 어, 일단은 대피를 시키겠습니다. 과연? 으! 아이고... 이런 느낌이었군요. 이거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될것 같죠? 아... 너무 끔찍하네요. 사실 멍 때리고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음... 건물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음, 낚시 오는 바몇 개가 좀 부서진 것 같고요. 아, 한숨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길을 따라 더 새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그래요, 석재를 가공시켰던 건물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고. 음, 여기에 제 기억으로는 음식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차근차근 복구합시다. 아, 현기증 나요. 잠깐만. 적응이 안되네. 이렇게 된거 다시 만들게요. 자, 일단 이렇게 큰 건물은 이 안에 지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럼면이 안에다가 자그마한 건물들을 몇개 집어넣을게요. 길은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저수조 두개 짓고 어 우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 우물도 만들게요. 나머지는 음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면적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자그마한 건물들을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짓고 그리고 우리 고기 고기를 좀더 낚을게요. 자 이쪽에다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아 쉽지가 않네요 자이 아이를 여기다 짓겠습니다 음식점이 여기 있었으니까 자이 와중에 얘네들이 저랑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넘버빌 지어야 되고 자이 아이들 있죠 항해한 애들 어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력을 이용합시다 이리 오! 자이 아이들을 갈아버리겠습니다 말 안들으면 혼나요 자또어디있어 나오기만 해봐 여있죠 근데 범죄율이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 아니 왜 이렇게 올라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자더 갈아버립시다. 너 계속 할 거야? 계속하네요. 갈아버려야지. 호 어디 갔어? 자 폭동은 사라졌습니다. 음. 뭐, 어찌됐건, 럼버미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럼버미를 어떻게 질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럼버미를 질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냥 일단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웃음>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우선순위 올립시다. 일단 지금 급한거니까 음,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요. 자 드디어 어망이 연구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여기는 건물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단 얘기예요 다만 요즘 들어서 유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유리를 생산하려면 이쪽에 있는 그 유리수공 이걸 좀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 지읍시다. 생산 건물에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잠깐 너네 누구야? 우리 애들인가? 그런 것 같죠? 헐! 아 이런게 있었구나. 덧 말고도 이런식으로 사냥을 하나봐요. 다행이구만. 자 드디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 지정해볼까요? 오잇 자 얘네들이 어느정도 생산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일단 이정도만 선택을 하도록 지시해내릴게요. 하나당 35씩 생산을 하는것 같아요. 그쵸?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발전기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죠. 자이 와중에 무역 거래 요청이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름 가스 식량 철 석재 아 딱히 거래할 만한 게 없는데 거래할 만한 게 없어요. 기름이라도 구입할까요? 돌을 한번 팔아봅시다. 자 이렇게만 교환합시다. 딱히 얘들하고 척을 지고 싶진 않으니까 자, 이런식으로 거래를 할게요. 자 이제 건설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웃음> 상대 도시 쪽에다가 이렇게 어, 계속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쪽에다가는 농장을 지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농장을 지었어요. 여기는 약초가 나올거고 이쪽에서는 식량을 생산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식량이 계속 회복될 여러 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하나 더 지어봅시다. 자 도로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건설해봅시다. 그리고 시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설 지시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저수조도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꽤나 중요합니다 이길 따라 지어도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지을게요 음? 이건 또 뭐죠? 아이고 자발적인 업그레이드 일단 지켜봅시다 자 지금으로선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식량도 많이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모이고 있고 전력은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뭐 지금 전력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일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도시들이 잘 발전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이것저것 지실 내려놓은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게 완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약초가 하나도 없죠? 아 있나?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는 약초를 한번 생산하도록 이렇게 지실 내려볼게요. 이것도 나중을 대비해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자 이제 이쪽에 있는 연구도 다 진행이 됐어요 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담 다음 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일단 평화의 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법대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재활시설을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이렇게 타서 다음 발전 기술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여기에 는 돌광산이 파괴가 됐네요 이쪽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기술자의 오두막을 좀 짓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여기다가 다시 돌광산을 만들어 볼게요. 그나저나 점점 전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걸좀 빨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넨또 누구야? 자, 자네들은 누군가? 야, 적대적입니다. 죽여야죠. 깊은 마음으로. 일단 번개를 한번 내려볼까요? 호이! 그리고 여기도 번개, 번개! 됐어. 적되면 이렇게 보내버려야지. 그쵸? 자 이제 이쪽에 있는 연구도 다 진행이 됐어요. 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일단 평화의 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법대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재활시설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이렇게 타서 다음 발전기술로 넘어갈게요. 자 유리 시공 건물이 완성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좀 투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받은 애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학교를 좀더 늘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쉽지가 않네요 그쵸 교육받은 너겟들을 좀 많이 늘립시다 그래서 학교를 저 이곳저곳 좀 건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 먼저 만들어 놨고요 다른데도 여유가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바로 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점점 학교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아이들이 점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하게도 점점 고국 시대로 넘어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현대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고스란히 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출생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너는 왜 아직도 이런 미개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제 배달 오두막이라는 신기한 기술이 생겼어요. 이거는 연구는 예전에 완료를 한 건데 이게 자원들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너겟이 이제 직접 옮길 필요가 없고 얘들이 직접 옮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자 일단은 이 주변에다 한번 만들어보죠. 위기를 넘기니까 정말 평화롭죠. 그쵸? 이제 곧 있으면 여기 운명의 단계를 넘어가는 연구가 이제 끝나게 돼요. 자 끝. 놀랍네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일 기대가 돼요. 일단 물이나 그런것좀 급하니까 이런거 연구를 합시다. 다리는 아직 중요하진 않아서 일단 내비둘게요. 자 그러고보니까 널빤지하고 벽돌같은 경우는 음 이게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재료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늘어날 여력이 안보이죠. 이거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인력들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자, 이걸 추가적으로 좀몇개더 지어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나무 가공소도 같이 지어 줍시다. 이것들은 재료들이 간단한 게 들어가니까 바로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건물들에 그 빠르게 사들을 투입을 시켜줄게요. 이자 여기 있는 석재 가공소도 이렇게 할당을 시켜줄게요. 아이고 이쪽에 왔네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웃음> 자 일단 보호막을 막아줍시다 저리가요 으... 양쪽에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뭐였을까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주 깔끔하게 비워졌구나 큰일 났구만 이거 자 나무 가공소하고 석재 가공소는 이쪽에 살아남았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이건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이쪽에다가 학교를 지어줄게요. 그냥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요.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자 학교 하나 짓고 다른 쪽도 학교를 좀 지어줄게요. 그래 이쪽에다가도 하나 지어줍시다. 이렇게 지주면 되겠죠. 오잇. 그리고 이게 건물이 부, 그 붕괴되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주거 건물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그한 건물 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몰리다 보니까 빈 자리가 생겨요. 빈 자리는 수리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언젠간 파괴될 운명이에요. 이런거 지켜볼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나저나 지금 나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나무를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제재소가 있긴 한데 제재소를 어디쪽에다 지어야지 적절한지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지형이 마땅한 데가 없어요. 이쪽 밖에 없네요. 여기다 짓는 수밖에 없겠죠, 이건. 여기다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지어놓고.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이두 개는 중요한 거죠. 이거 너게 팀 올려주는 거고, 이거는 생선 손질 시간 줄여주는 거고. 그러면 음식이 생산, 생, 그, 생산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아,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락은 지금 중요하진 않은데, 병원도 사실 제가 치료해주면 되긴 해요. 와 산업화 이거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아니요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재료가 모자르기 때문에 어 산업화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학교들이 완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 이정도 있고 아 여기 삼 지정 안돼있나보네요아 건설중이구나 자, 지금 학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올려야 됩니다 저희 이런 거좀 신경 을 쓸게요 이게 산업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술자가 제가 많아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죠 일단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한몇 세대를 좀 교육받은 인원들로 좀 이렇게 풀린 다음에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학교나 좀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